안녕하세요 먹부이 엄마 입니다 이번 영상은 루트리피토 그라운드 에서 나온 클렌징 폼과 크림 토너 수분크림을 제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루트리피토 그라운드 크림 토너 에요 저는 이거를 지금 목욕하고 나와서 솜에다가 굉장히 크림 토너라 아... 물같지 않고 약간 로션물 묽을 거 같아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매끈매끈 다음은 루트리피터 그라운드 수분크림이에요 이렇게 끈적거려서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굉장히 약간 묽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거의 로션 바르는 거 같아서 되게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듬뿍 크림치고 굉장히 묽어요 그래서 끈적거리지 않고 어, 되게 가볍다고 가벼워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렇게 약간 약간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요거과 요것만 이렇게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비크림 바르고 이렇게 외출해요 제가 이거 매일매일 한번 찍어 볼게요 응? Mm.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썼어요 아 제가 그동안 뉴트리피토 그라운드 크림 토너 그 다음에 모이스처 크림 그 다음에 홈클렌싱 이렇게 제가 계속 썼었거든요 근데 어, 저희가 이제 겨울에 옷 많이 입으면 몸 무겁잖아요 근데 어, 이 제품은 제가 써본 결과 되게 화장품이 끈적거리지 않고 좀 가벼워서 여름에 바르기 저는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또 마침, 어, 제가 이거 봄부터 이렇게 발랐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한 2개월 이렇게 발랐는데, 어, 많이 무겁지 않고 가벼워서 이렇게 화장하는데도 굉장히 산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어쨌든, 되게 가벼워서 이렇게 얼굴이 무겁지 않고 가벼워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개월간 체험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물리 엄마였습니다. 컷!